농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괴산에서 농사짓는 전희수 라고 합니다 저는 3800평 고추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농부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3800평 고추농사를 유기방식으로 짓는 저에게는 대단히 필요한 제품이었죠 이 제품을 이용한다면 기존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80%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꽃추줄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와 마지막 지주대에 고정시킨 꽃추줄을 잘라낸 다음 당기기만 하면 꽃추줄 수거가 끝나게 됩니다. 참 쉽고 빠르죠? 기존의 방식과 비교한다면 10배 이상은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꽃추줄을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구성은 고추 지지대에 고정하는 클립과 고추줄을 고정하는 아연도 강선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선의 길이는 20cm, 30cm, 40cm, 50cm로 제작되어 있으며 더 넓게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고리에 끈을 끼우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조심할 게 있는데 가지가 풍성해지고 고추가 달리게 되면 그 무게가 제법 나갑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면 줄들이 축축 처지게 됩니다.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줄을 팽팽하게 당겨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선 자체가 이 힘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지주대에는 강선 클립을 설치하지 않고 두번째부터 설치합니다. 끝에도 똑같이 합니다. 일단 끈을 팽팽하게 당긴 다음 첫번째 마지막 지주대 앞에 홈을 낸 플라스틱 파이프에 줄을 끼워 간격을 벌려줍니다. 파이프 홈을 한쪽과 반대쪽에 대각 방향으로 내주면 파이프가 빠지지 않습니다. 설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줄과 두번째 줄은 기존의 방식으로 묶고 가지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세번째 줄부터 설치하시면 됩니다. 먼저 원형 클립을 지주대에 고정시키고 강선을 위에서 아래로 끼우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짧은 강선부터 긴 강선 순서로 고정시키면 자연스럽게 Y자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번째 지주대에 끈을 묶은 다음 강선 아래로 끈을 놓고 영상과 같이 위로 돌리며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한번만 해보면 누구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쭉 나가시다가 끝을 지주대에 간단히 묶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줄을 느슨하게 메어 놓은 상태에서 고추 가지가 줄 밖으로 나오지 않게 관리하다가 수정이 된후 가지가 옆으로 누울 때 줄을 당겨 고추 가지가 위를 향해 서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식성장과 영양성장을 유도합니다. 저는 세 번째 줄부터는 강도가 세고 수명이 5년 이상 가는 시실론을 이용해 줄을 메어줍니다 이렇게 줄을 메어 놓으면 수거할 필요 없이 매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잠시 후 고추줄을 놔둔 상태에서 고추대를 제거하는 영상이 나오니 참조 바랍니다 특히 자담의 무경음 농법에서는 한번 설치한 고추 지지대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여기에 이 클립 강성과 튼튼한 선이 결합된다면 많은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줄이 있는 상태에서 고추대를 어떻게 제거하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튼튼한 줄을 쓰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 줄은 뭐몇 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노놓여 있는 상태로 계속 그 농사는 지을 거니까 제거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그냥 주름땡기앞으로땡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 줄을 새로 매고 다시 제거하는 수거수롬에 비하면 아주 그 조그만 불편함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줄을 제거하지 않고 저 제품을 사용해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일이 절감이 되죠.